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망콩입니다 오늘 준비한 먹방은 요새 엄청 핫하잖아요 좀 갔나? 좀간것 같긴 한데 네가지 치즈 불닭볶음면이랑 타코야키 준비해봤어요 매운맛이랑 와사마요 맛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처음 먹어보는데요 치즈향이 엄청 강해요 음. 이거는 와사마요 다쿠야추 매콤하네요 개인적으로 매운맛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얹어서 먹어볼게요 전혀 안 매울 줄 알았는데 살짝 매콤해요 불닭 시리즈들은 다 맛있는 것 같아요 테다 치즈 향이 강해요. 맛은 살짝 짜요 그치즈에 짠맛이 있네요 은근 매워 매운 타코야끼 타코야끼가 매운 건가? 원래 불닭은 좀잘안 물리는데 이 친구는 조금 물려요 잘 먹었습니다 엄청 인기있는 조합이라서 좀 기대를 많이 했나봐요 그냥 잘 어울리긴 하는데 음, 잘 어, 어울려요 근데 막 어, 엄청 제 마음을 적셔주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얘가 매운건지 매운, 매운 타코아드가 매운건지 모르겠는데 은근 입이 입만 얼얼해요 속은 괜찮은데 그럼 오늘도 먹었습니다 안녕